어, 이번무대는요 어, 우리 성당의 역사와 전통에 넘치는 성당의 글로리아 성당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어, 글로리아는 말로 역방이라는 의미를 주지고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흥동 성당의 매월 첫번째 줄, 세번째 줄, 3번째 줄 교중기사 전례를 도와서 환영을 찬양하고 우리 수자분들이 중독적으로 성당을 부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 브러시 성당은요. 아, 어. 아, 네. 외국 선수들 외국 선가내 외국 분게 되면은요, 총각 차례와 께 듣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실 이선수를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상가와 이렇게 마음껏 살살 녹여주는 아름다운 파워의 멋진 상가입니다 다시 한번 멋진 상가를 보여주신 노래리 상가의 첫 장소입니다. 여러분니다역사적으지나사적으로 <웃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으로자 이제 마지막 그대로의 남편을 고 있는데요. 저도 마지막 선물를 드릴게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을 딱 들고 다려주시면 돼요 자 첫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 자, 요 자,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네. 아, 두구나 마음이 안 따뜻해요 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두번째 두번째, 나는 월굴을 받는다, 지금 월굴을 받고 있다 자, 아는 사람 내어주시고요. 세 번째,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아, 네 번째, 나는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삼치세끼를한 번도 안 먹고 다 먹었다. 아, 여기서 견디고 있는 게신분 중에서만 하나 없는 분으로 내어주시고요 자, 나는 야식을 줄 2회 이상 먹는다. 오, 지금 별 뽑겠네요. 한 분, 한 분밖에 안 되죠? 76분, 10회분, 46분, 6분. 나는 메이즈 성당에 나온다. 나는 한 번만, 지금 보고 신 분들 중에 저기 자 지금 아까 손 들고 계셨던 분이. 네, 저기 어머님, 11시까지 일어나 주시고요. 네, 어머님이라서 뒤에 아버님 1분 일어나 주시고요. 네, 그 뒤에 어느 분, 네, 해군이랑 얘기하겠습니다. 네, 해당 없으시면 앉으시면 돼요. 나는 집에 전통이 없다. 전통이 없으면 일어나주시 잊으시면 안 되시면 돼요. 오, 다 없어. 나는 독식이다. 아, 그럼. 네, 자, 마지막 세번한 번씩만 이어하시고세번 있자. 세번손 머리 에 올리시고요. 공평 아, 네번 있으세요? 네번 이렇게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아, 이기, 아, 이기 일어났어요. 자, 이기, 이기분 일어나주세요. 아, 자, 두분 남으신 분. 자, 가이바이보 자, 누가 이겼어요? 아, 자, 가이바위보 아, 아, 네, 이기신 분 아, 맞고 어나왔어요 a o t h 네, 저희 아버님이 소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소중한 정보는 저희 합기건당단독부에 입금해서 네. 아버님 계좌로 매달 5천원씩 빠져나갔거니요 박수 <웃음> <다시> 한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버님 중에 드릴 상품이에요 리가스티에시작러분들합기백전문품이에요네부드립니다 또 재산이 많고요. 가입하실 니까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이렇게 상품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달 5일주에 한끼데만 운동복에이 돈도 이체 주시는데 제가 선물로 신세계 상품권고 아유 일단 끝가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했어요. 한식자리를 먹었는데 거기 한끼 대로 만원 운동먹고 10분때문에 계신거에요 그래서 막 술을 먹다가 잠깐 그 끝에 쯤에 이사 좀 하고 갔다 청소년 문과장에 따로 갔는데 너 기분은 해? 아네그 이름이랑 연락처랑 계좌번호 적어 해가지고 저도 만원씩 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수 없어서 우리 아버님 같이 했고요 소중만 따뜻한 마음을 감사드립니다.